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받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070 번호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0507 이라고 하는 번호 안심번호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스마트스토어 를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의 유형이 개인 판매자의 유형일 거예요 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항상 스토어의 판매자가 누군지를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 주소,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은 이것은 개인, 사생활, 정보가 공유가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무서웠었어요 한 번은 고객님 저희 첫 고객님인데 핸드폰 번호로보 카톡을 등록하신 다음에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새벽 1시에 정말 소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번호가 공개되어 있는 것이 너무 두렵군 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첫 번째 고민이 우리가 투잡으로 하시는 경우들 많을 거예요 그때 회의 중 또는 잘 또는 쇼핑몰 전화로 맞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 궁금할 때가 많죠. 그래서 투잡으로 할때 특히 회의 중일 때 그리고 잘때 괴롭히는 거 그리고 쇼핑몰 전화인지 아니면 그냥 전화가 걸려온 건지 이게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구분을 할수 있는 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제가 오른쪽에 지금 음, 핸드폰 화면을 열어놨는데요. 이아톡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토이라고 하는 거는 070 번호를 여러분들께 부여를 해주면서 이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첫 번째는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070번호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죠 물론 수신, 수신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발신 또는 sms 문자 보내실 때에도 이 부분을 핸드폰 번호를 숨길 수가 있고 070 번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드폰에 뜹니다 무엇이 아톡으로 070 번호 내 쇼핑몰 전화로 왔는지 아닌지 요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전화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의 중이다 그러면은 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음모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상담 시간을 결정해서 그 상담 시간 동안만 수신이 될수 있도록 무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음 처리로 해가지고 전환을 해 놓을 수가 있다는 라 장점을 가지고 있고 통화 녹음이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폰에 저는 아이폰 유저여 가지고 사실 이 통화 녹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옛날에 협박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고객이 딴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로서는 굉장히 한탄스럽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했는데 다행히 아톡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녹음을 할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장점이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 녹음이 되니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많이 하지만 해외에 자주 출장 가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유학생인 경우에도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장점이고 또 부가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컬러링 기능이 있는데요 이 컬러링 기능은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다나쌤 쇼핑몰에 전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니다 어 업무시간 외에는 여러분 톡톡으로 상담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컬러링으로 해가지고 우리 쇼핑몰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상담시간 안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내 쇼핑몰에 대해서 한번더 알려줄 수 있는 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링 기능도 있습니다. 그 외에 부가 서비스 기능들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톡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아톡 사이트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볼 건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실행해 주시면 바로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회원가입에서 자동인증 그리고 수동인증이 있는데요 자동인증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서 바로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모션코드는 제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나나쌤 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눌러가지고 동의동의 누르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프로모션코드에다가 코드에 다나샘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제가 어, 이 아톡을 쓰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톡에 제가 제휴 문의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어, 이 아톡을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없냐 제가 영상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 프로모션 코드를 넣으시면 은 만원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혜택을 어, 다나쌤 TV 특급 혜택 <웃음> 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 2,000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 원의 요금제가 있는데 2,000 원은 수십만 가능해요. 그리고 만 원은 수달신 그리고 sms 문자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요금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가능하게 2000원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 사실 쇼핑몰 문의 전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 고객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고객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 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노출 안 하는 경우가 더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전화를 받고 또는 수업 중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를 거의 못 받기 때문에 어, 전화 오는 번호를 확인을 해가지고 고객님께 그 톡톡으로 저희가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 명의 고객님이라도 어, 다시 어, 잡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콜백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공개를 하기 싫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월 만원의 요금제를 이용하셔 가지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셔 가지고 어, 만약에 로그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로그인을 잠깐 해볼게요 지금처럼 어, 이 전화가 왔을 때 아톡으로 전화 온 것을 표기를 하기 위해서 어, 이 아톡 기능을 권한을 허용하겠니 라고 하는 부분에서 허용을 해주셔야지 아톡으로 전화가 왔는지 한마디로 쇼핑몰 전화인지 아니면 일반 전화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한 허용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어, 키패드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화 누르면 은 바로 전화가 되겠죠 녹음을 할 때에는 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 왼쪽에 있는 석삼 자를 눌러 주시면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팅을 하실 때 설정 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통화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거절을 하고 거나 아니면 은 수신이 왔을 때뭐 팝업으로 받을지 아니면 전체 화면을 받을지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으로 거절하고 싶을 경우 있죠 고객들 중에서 진상 고객들 인 경우에는 여기 번호 거절 목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절 메시지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상담 시간이 아니니 상담 시간대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카카오톡 어디에서 뭐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추가를 해놓으실 수 있으니까 이 통화 거절의 메시지들도 이용을 해주시면 은 좋으실 것 같아요 녹취 사용 요청에 체크를 해놓으시게 전화가 왔을 때다 녹취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능들 이용을 해가지고 어, 전화 상담에 대한 통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전화 왔는 통화 목록 고객이 나에게 누가 전화 했는지 여기에 목록이 다 나오겠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오면은 문자 메시지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 메시지를 다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 다나쌤이라고 하는 프로모션 코드를 넣으시면은 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 만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메시지 같은 걸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너무나 좋죠. 다나쌤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웃음> 네 그리고 설정 메뉴로 더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방해금지 모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하는 항상 전화를 받지 않겠다. 뭐 아니면은 <웃음> 시간대를 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전화를 안 받고 싶은 시간대도 만들어주실 수가 있기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 해당하는 아톡 설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고객상담 전화를 계속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월 정액으로 해서 결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제 신용카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톡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 판매자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무료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는 네이버 기능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는 사실 오프라인 판매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기능이지만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분들도 활용이 가능해요. 근데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통화 녹취가 안 돼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빼고는 아이폰 앱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0507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는지 어, 쇼핑몰 전화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이겠고요 세 번째는 해외에서는 사용이 안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다시 여러분들이 발신하실 때에 0507 안심번호 이용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 외에는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컬러링을 한마디로 나한테 전화가 왔을 때 어떤 쇼핑몰에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컬러링을 어,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 관리를 스마트플레이스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가능해요 이거는 아톡에서도 다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상담 시간 설정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되어 있는 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플레이스고요. 사업자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단점들도 이렇게 있으시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세개의 장점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스마트 플레이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녹취도 돼야 되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이시거나 해외에 출장을 자주 가셔서 고객 상담 전화도 받으셔야 된다고 라 하신다면 약간의 월 어, 돈을 내셔가지고 2,000원 정도면 사실은 뭐 음, 뭐와 비교해볼까요? 뭐, 요즘에 라면 한 봉지에 1,800원 정도 하니까 라면 한 봉지 네, 값이라고 생각해주셔도 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자주 먹는 구운 새우칩도 2,000원이더라고요. 그걸 아껴가지고 사실 아톡에 전화를 넣어주시면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좋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게 이 아톡이 주는 돈은 1도 없고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기능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보시고 괜찮으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아톡을 한번 활용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다나쌤이 오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고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